오, 되게 오늘은 하름도잘 보여요 농도나 미세먼지 농도 모두 같은 상황이고요. 오늘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아지면서 낮 동안 활동에 가장 좋은 20도 안팎의 기온을볼 텐데요. 하지만 강릉의 13도로 아주 쌀쌀하고 이렇게 가고 왔어요 지금 부부의 세계에 나온 레스토랑 찾아가는 중. 시청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뭐라 하지? 신기하다. 부부부부 って 너무 예뻐 그리고 안 보냐고 부부의 세계 자리가 저기 안쪽일까? 나 한번 한번 촬영하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주고 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는. 짜잔 에어팟 2세대 잘 산거겠죠? 응. 뜯어볼게요 룰루 나도 이제 에어팟이 있다 어떻게 뜯는거지? 조심 뜯어야 될것 같은데 살이 없어 요거 살살 식칼 짜잔 <웃음> 두근두근 뭐야, 뭐야, 뭐퇴